뭐하시는 거죠, 디너 씨 지금? 뭐하시는 거죠? 어떤 컨셉인가요, 지금 사실은? 왜 멋진 척을 하고 계신 거죠? 그것도 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대기실 앞에서? <웃음> 뭐하시는 거죠? 지금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. 뭘 드시고 계시는가요, 혹시 지금? 사탕을 먹으면서 찍는 건가요? 무슨 맛인가요, 누룽지인가요? 크랜베리 맛입니다. <웃음> 이 사진은 어디에 올리실거죠? 어디에 올리실거냐고요 어... 트위터나 아리버리버스를통해서 <웃음> 만나보세요 리버스 음. 오늘 인간를 끝나고 지금 그건 어떤 포즈인가요? 어떤 포즈죠? 음 그냥 엣지 있는 엣지요? 네. 모서리인가요?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하는거죠? 뒷머리는 필수인가요? 피스와제 머리가 할게요 어, 맞습니다 <웃음> 사진 좀 찍게 좀좋아져요 하나 둘뭐 가까이서 한번 찍어 어,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십니까? <웃음> 아니요 아니요 여기 정색을 고 찍으시는 거죠? 아, 아니요 아니요 웃는 것도 찍을 거예요 웃는 것도 는 것도 찍어주 웃는 것도 찍어주세요 <웃음> 패션 필름 같으시죠? 한 남자의 TMI <웃음> <웃음> 오늘은 어떤 점심을 드셨나요? 오늘 저는 한 남자의 TMI? 오 이거 괜찮은데요? 이런 식 영감을 받아서 네 점심에 네. 짜장라면과 짜라 음, 짜라와 네, 민규 씨가 준매라 네. 매운 라면과 매라. 민규 씨는 뭐 드셨나요? 저도 매라 먹고요, 순죽새 먹었습니다. 네, 잠깐만 여기 잘 나오나 한 볼게. 요잘 어, 나옵니다. 아, 잠깐만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아니잘 나와요. 잘 나오나 한번 음, 본다고. 자 인터뷰 마았습니다자 진호, 자 민규 씨 어디 가시나요?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 맞죠? 렉, 네, 렉이라고써 있잖아요. 네. R E C. 제가 엔딩에 뭔가 했는데. 음.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를 제가 살짝 풀어드리자면 네. 원래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. 아우. 하지만 인기가 오시면 항상 많은 스태프분들이 저에게 네. 민규 씨 특별한 걸 해줄 거라고 믿어요.라는 아 한마디가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거죠. 아 그렇군요. 그럼 자료화면을 보시죠. 여기 네, <웃음> 나올 거예요. 여기 <웃음> 지금 자료화면. 네. 네. 어 이런 걸 하셨군요. 와 이거 부담을 못, 못 내려놓은 거죠. 어, 잘한것 같은데 캐럿분들 많이 좋아해 주셨을 것 같은데 네. 다음 컴백 때도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사실 항상 부담이 되고 항상 미만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또 그렇다고 해서 또 다음 컴백이 왔는데 엔딩 요정이 아니다? 아아 어. 약간? 어. 조금 속상하지 않을까 아 아무래도, 아무래도 인기가 요는또 민규 씨하고 또 저도 이제 좀 신박한 걸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, 과하지 않고 민망하지 않으며 팬분들이 네. 좋아할 그다음에 내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네.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. 오늘 음악방송 끝나고 또 다른 스케줄도 있다고요? 네 음악방송 끝나고는 우리 캐럿들을 만나는 시간 바로 팬사인회가 있죠 오 오랜만에 하는 팬사인회 네 그러면 은 어, 오늘 재미있게 하시길 바랍니다. 네, 한 남자의 TMI라고요. 민규 씨가 만들었는데 이런게통을좀 네. 터치를 한것 같아요. 네. 아 어, 호시 씨, 오늘 아, 사전 녹화 네. 어떠셨어요? 아 오늘 사전 녹화 사실 너무 새벽에 해서 네. 어, 잠을 많이 못 자고 나와서 아, 어떡하지 했는데 제가 너무 잘했더라고요. 만족하시군요. 맨날 잘해야 되고 싶어 돼뭐 거지? 어. 맨날 잘해야 되나 싶어요. 어 그렇죠 오늘 식사는 하셨나요? 네 오늘은 와규 스테이크를 먹었는데요. 와규 되게. 스테이크. 어. 턱 좀만 내려주시겠어요? 제발 찍어놓고 안 보내주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네,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. 네 예, 예. 바로 지금. 그 에어 조합터 비트로 보내. 조합터 예, 비트. 아니 에어... 항상 민규는 사진을 예쁘게 찍어놓고 안 보내주더라고. 음 모두들 다 보여주나 솔직히 지금까지. 권순영의 아이폰으로 잘 보여드릴게요. <웃음> 어, 보통 다 바꾸나요 이름을? 저는.